뚝하! 안녕하십니까? 에디터 뚝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생호 팁 시간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외장 하드, USB 디스크, 하드디스크 도킹 스테이션으로 분류되는 통칭 외부 저장장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직장인들부터 학생들까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빼놓지 않고 쓰게 되는 장치들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외부 저장장치들일 텐데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 외부 저장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로 사용하지 않을 시 매체와 저장장치를 안전하게 분리하는 것입니다 흔히 하드웨어 안전하게 제거 및 디스크 꺼내기라고 불리는 이 행동은 속된 말로 불리는 디스크가 뻑이 나는 현상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기껏 안전하게 분리하려고 해서 이렇게 안전제거 버튼을 누르면 아직 디스크가 사용중이라며 오류창이 뜨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탐색창이나 관련 프로그램이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도 이런 메시지가 종종 뜨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잡히거나 막막한 경우가 있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드웨어 안전제거시 발생하는 오류 메시지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장치 관리자를 통해 USB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윈도우 버튼을 실행, 설정, 시스템, 정보란을 통해 접속하여 하단에 있는 장치 관리자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연결된 장치 목록 중 디스크 드라이브에 화살표 표시를 눌러 사용 중인 외부 저장 장치를 찾습니다. 저의 경우 삼성 포터블 드라이브로 이름이 되어 있고 이걸 클릭 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메뉴를 찾아줍니다. 그러면 우측 메뉴에 디바이스 제거라는 항목이 뜰텐데요. 한번더 눌러주면 시스템에서 이 디바이스를 제거한다는 경고 문구와 함께 다시 묻는 화면이 뜹니다 이 상태에서 제거를 눌러주면 마찬가지로 완료가 됩니다 이후 시작 표시들의 우측 항목에서 USB 저장장치가 분류된 것을 확실하게 확인한 후에 이전에 사용하시던 것처럼 다시 USB 첫 코드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완료된 후에는 이전에 사용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사용을 지속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컴퓨터의 관리 항목에 디스크 관리를 통한 제거 방법인데요 시작 표시줄의 검색창에서 컴퓨터 관리를 검색해 줍니다 상단에 나타나는 컴퓨터 관리를 클릭 좌측 메뉴에서 디스크 관리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중앙 하단에 컴퓨터에 연결된 대용량 저장장치의 목록이 뜰 텐데요. 각각의 디스크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 디스크 이름에 마우스를 대고 오른쪽 클릭 후 속성을 눌러서 디스크의 이름과 용량을 비교, 확인하여 본인이 연결한 USB 대용량 저장장치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디스크를 찾았으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디스크 오프라인 상태로 변경해줍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USB 안전제거를 시도하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종료되는 것을 볼수 있으며 혹여 추후에 다시 연결시에 디스크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과정을 다시 거쳐서 디스크 관리에서 온라인으로 상태 변경을 해주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류 메시지 없이 외부 저장장치를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봤는데요 물론 USB 저장장치 코드를 그냥 뽑아도 별 이상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고 라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런 외부 저장장치의 경우 소모품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확률로 발생하는 오류로 인해서 소중한 자료들을 모두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혹은 안전제거를 시도하여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는 바이며 호야도 문제가 다른 문제가 생길 시 어,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뚝바